안녕하세요 초롱부동산 소장 방희선입니다 어, 오늘은 서면 롯데캐슬 엘루체 어, 특별공급 접수가 있는 날인데요 어, 내일은 1순위 접수가 있고요 어, 청약을 하기 전에 잠깐 간단하게 참고로 살펴보실만한 조감도와 입지 분석을 잠깐 해드리고자 합니다 어, 분양 세대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청약 경쟁률은 아마 대박일 거라고 미리 예감을 해봅니다 아 어, 이런 모습으로 들었습니다 멋지죠 원인 원도심 속에 들어서기 때문에 뭐 바다 보고 이런 것보다는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을 뿌려 놓은 듯한 그런 야경을 볼수 있는 입지가 되면 굉장히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선면 롯데호텔에 이렇게 한번씩 무슨 기념일이나 이럴 때 가끔씩 투숙을 하기도 하거든요 어, 그러면 정말 야경에 이렇게 어 조명이 반짝반짝거리는게 예쁜 그런 모습이에요. 서면 원도심에 입지에서는 어, 다 지어지고 나면 요런 모양으로 들어서는데요. 어, 단지명 이러면 서면 롯데캐슬 엘루체 주소가 부선동 443-16번지 일대에 들어서고요. 전체 8 0 2세대인데 어, 요건 아파트 450세대, 그리고 오피스텔 352실이 합해서 다 완공이 되고 나면 802세대의 모습으로 완공이 되는데 어, 오늘 특별공급과 내일 1순위 청약하는그 전체 세대수는 450세대를 공급을 합니다. 어, 입주는 2023년 9월로 예정이 되어 있네요. 어, 이번 청약은 아파트 450세대만 여기 평형별로 타입별로 쭉 나와 있는데 어, 전체적으로 34평형까지만 공급을 합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 비슷하게 34평형이거든요. 요렇게총 세대 450세대 그 중에 특별공급이 어, 총 195세대 그리고 일반공급이 이제 어, 나머지가 일반공급이 되겠죠. 특별공급 세대는 어, 각그 영역별로 쭉쭉쭉쭉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신혼부부가 맞네요 그죠 다자녀도 68세대 신혼 특별 공급이 68세대 어, 일반 기관 추천이 45세대 어, 요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노부모가 10세대 밖에 없네요 어, 먼저 일정은 모델하우스는 11월 23일날 이렇게 오픈을 했습니다 모집 공고가 나갔고 어, 오늘 오늘 27일이죠 특별 공급이 있을 테고요 내일 1순위 청약이 있고 당첨자 발표는 5일날 있습니다 그리고 어, 합격자 발표 날이 어, 그 다음 주, 이 14일 말고 그 다음 주인데 제가 모르고 캡처해서 빠뜨렸네요. 그 뒤에 이제 이렇게 합격자 발표가 있습니다. 어, 입지를 먼저 한번 살펴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아, 롯데가 정말 대단한 기업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부산에서 또 가장 자연스럽게 부산 사람들이 스며들듯이 잘 이렇게 수용을 하는 그런 브랜드가 또 롯데이기도 해요. 뭐, 야구를 너무 못해서 속이 상하긴 하지만, 어, 부산에 본거지는, 롯데는 부산이 본거지인 그런 또 기업이기도 하거든요. 어, 이렇게 보면 정말 놀라운 게 이렇게 서면에 원도심에 이런 자리에 아파트를 거의 뭐 800세대 전으로 지을 만한 땅을 아직도 이렇게 작업을 해가 해낼 수 있다는 게참 놀라워요. 이 롯데 자체가. 그리고 가만히 보면 요 가야 롯데 굉장히 분양 잘 했고요. 요렇게 파란선이 2호선 권역인데 2호선 전철권역의 어 평지에 또 분양하는 또 롯데이기도 해서 굉장히 대상 자리로 치고 있었어요. 그걸 줄에 또 롯데가 성공적으로 분양을 했고. 어, 그리고, 이, 가야 롯데를 굉장히 입지를 좋게 봤던 이유가, 요 서면 요건역에 어, 생활 터전을 가진 분들이 편안하게 한 세정거장 정도만 전철을 타면 출퇴근이 가능하고, 그리고 저 사상 쪽도 그런 입지로 출퇴근이 가능해서 굉장히 괜찮다라고 했는데, 이제 서면 쪽에 계신 분들은, 어, 여기 서면 롯데 캐슬, 엘루치에서 그 수요를 흡수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근데 사람마다 어 굉장히 좋은 아파트를 어 선호하고 보는 그 기준이 좀 다른데, 개인적으로는 그게 생각합니다. 저는 집이 한 채가 아니고 만약에 두채 이상이라고 하면 내가 사는, 거주하는 아파트는 저는 개인적으로 뒤에 산이 편안하게 있고 등산할 만한 산이 있고 어 그리고 종일 해살이 잘 드는 정남향 집에 앞에 가리는 게 없고 뭐 집은 조금 오래됐더라도 어내 내 입맛에 맞도록 또뭐어 여자랑 아파트는 꾸미기 나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입에 맞도록 어 인테리어를 멋지게 해서 그냥 편안하게 살면 그냥 되지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내 사는 집은 그렇게 살고 그리고 투자를 할 집은 정말 좀 복잡한 도심 속에, 교통이 편리한 곳에, 뭐좀 비좁게 올라가더라도, 어, 안에, 집 안에 들어오면 시스템이 잘돼 있는 최신식 어떤 그런 아파트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집은 투자 관점으로 가지고 있는 거는 좋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저는 이 롯데캐슬 엘루체는 실거주로 오래 뭐 편안하게 사는 그런 개념보다는, 만약에 제가에게 청약해야 당첨이 됐다 하면, 저는 투자용으로 가지고 있을 그런 집으로 제 개인적으로는 분류를 하는 그런 데 속하는 아파트거든요 아, 여기 보면 백화점이 정말 슬리퍼 끌고 쇼핑을 가도 될 만한 쓸세권의 위치에 백화점이 있고 그 백화점 안에는 호텔도 가까이 있기 때문에 원하면은 뭐 호텔에 어떤 뭐 연회원을 끊어서 굉장히 좀 고급지게 살수 있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편안한 거리에서 만들기도 쉬운 그런 입지에 있고요 어, 근데 또 하나 보면 학교는, 초등학교는 가까이 있어요. 중학교는 길 건너 서면 중. 그리고 고등학교는 요 멀리에 경원고가 제일 가까운가 싶어요. 뭐 과학영재고는 국제고는 뭐 지원만 한 데서 가는 학교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청약을 해서 이렇게 추첨을 해서 간다 하면 경원고 정도가 제일 가까운데 꽤 멀죠. 거리가. 고등학교가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복잡한 도시이기 때문에 여기는 공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뭐 특A급을 점수를 줄수 있는 그런 영역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또 조금 걸어가면 시민공원이라는 멋진 또 부산의 대표 공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장점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철도 정비창 개발 예정 부지가 있죠 여기가 지금은 굉장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요게 주변을 단절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고요 근데 이게 개발될 거예요 제가 3학년 때뭐 동의대 지금 뭐그 재학 중이긴 한데 3학년 중간고사 시험에 여기 개발을 어떤 내용으로 하면 정말 좋겠는지 그거를 써내는 시험 문제가 있었어요 그때 저는 뭐라고 답을 썼냐면 워낙 발달한 도심이기 때문에 여기는 어, 그런 어떤 도심 속에 어울리는 그런 시설을 좀 정비해야 되지 않겠냐. 개인적으로 이런 답을 썼는데 아, 과연 뭐가 들을지 궁금하고요. 어, 요 전체 바운더리가 상업지가 많기 때문에 상업지이기 때문에 아마 오피스텔을 350뭐 2실인가 그걸 같이 분양을 해야 되는 그런 입지거든요, 여기가. 근데 근데 기업 입장에서는 또 가장 수익이 나는 거는 이렇게 주거용으로 사람들이 선호하는 어떤 그런 아파트나 이런 분양을 하는 게이 땅의 효율성 면에 있어서는 가장 수익성이 높겠죠. 근데 큰 그림의 도시의 어떤 계획 이런 그림을 놓고 볼 때는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주거용 아파트가 들었어야 될 자리는 저는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건 망구초롱소장 생각이고요. <웃음> 어 먼저 조감도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요 파란색이 84A 타입이에요. NS가 이렇게 돼 있죠. 꼭지점이 정남향을 가르치는 곳이라 보면 되고요. 어, 요쪽 방향에, 요 쯤에 롯데 백화점이에요. 요 자리에. 여기가 롯데에요. 백화점하고 호텔. 그리고 여기에 부전초가 있다고 봅니다. 요 약간 밑에, 요 화면 바깥에 부전초등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부합력이 아까 멀지 않은 거리에 부합력이 아까 요 어둠에 있었죠. 어, 2호선 전철 권역이고요 어, 84A 타입은 방향이 남서향으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세대 분양 세대는 180세대로 가장 많고 그 다음에 84B 타입이 90세대 정도가 여기 하늘색 배치가 84B 타입인데 요건 방향이 한마디로 방향은 그냥 꽝입니다 뭐 북, 북동향인가요 북동향 북서향 이렇는데 그러면서 이거는 맞동풍이 안 되는 전부 타우형이주납니다 A도 그렇고 B도 그렇고. 그 다음에 C타입이 분양세대는 90세대인데 동남향이고 그나마 여기 이렇게 뚫려 있죠. 그래서 거실과, 이 자리가 거실이더라고요. 거실과 주방의 창이 맞동풍이 치는 그런 구조로는 되어 있습니다. 84C타입이. 제가 개인적으로 여기서 뭐 어느 타입이든 다 당첨시켜준다. 하나 골라라. 그러면 저는 84C타입을 고를 것 같긴 해요. 제 개인적으로는. 초등학교 또 가까이 있는 뷰라서 어, 그리고 어, 이쪽 편에는 또 다른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조건 방해를 조금 받을 소지도 있어요. 이쪽 편으로 보고 있는 이 아파트들은 일조건 방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4D 타입이 103동에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전부 타워형의 구조에 양면창이 아닌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피스텔이 여기랑 여기랑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죠. 352실에 오피스텔이 있는데 오피스텔은 특별하게 뭐 방향을 뭐 남서향, 동남향, 정남향 이런 거안 따집니다. 오피스텔은 그냥 막 방향 나는 대로 다 앉히더라고요. 부산은. 북향도 많이 있습니다. 오피스텔. 이 확실한 북향이네요. 이거는. 그러네요. 완벽한 북향. 여기는 남서향입니다. 음, 이렇게 오피스텔이 크기별로 배치가 되어 있네요. 분양가격을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면 아까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84C 타입을 선호하는 그런 구조였는데요. 84C 타입은 가장 고층이 또 가장 비싼게 얼마 정도냐면 하 여기는 고층이 5억 2천 5백 40이고요. 여기는 5억 2천 8백 90이네요. 101동이 약간 입지를 더 좋게 본다는 그런 뜻이겠죠. 분양가가 약간 더 있다 하면. 요 가격이고요. 5억 2천 8백 90 이게 가장 최고까지 쉽습니다. 그 다음에 또 최저가를 찾아라. 그러면 84B 타입에 여기에 저층이 4층에서 5층 여기가 4억 5천 6백 90이네요. 요 정도 금액입니다. 요게 가장 저층인가 싶네요 4억 5천 6백 9십 두 개의 간극 어, 분양 간극을 찾아보면 어, 5억 2천 8백 9십에서 빼기 4억 5천 6백 9십 입지에 따라 7천 0백 만원의 분양 가격에 벌써 격차가 있습니다 어, 분양가가 5억 2,890이라 하면요. 확장을 더하고 하면 5억 뭐한 6, 7천 되겠습니다. 그죠? 5억 한 6천 잡고. 그러면 분양가가 그렇게 약한 건 아니에요. 상업지다 보니까 그렇겠죠? 최고층은 여기 보면 가장 높은층은 49층까지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어요. 49층에 앞에 조망이 가리지 않는 그런 곳에 있다 하면 제 개인적으로는 날마다 롯데 호텔에 투숙해서 바깥 야경 조망을 즐기는 그런 뷰지 싶습니다. 아, 멋집니다. 그런 거 생각하면. 음, 84A 타입이 아까 여기 요렇게 요렇게 배치돼 있다라고 했죠. 구조를 보시면 이거 맞동풍안 쳐요. 그리고 타워형인데 양면창이 아닌 구조라 보시면 됩니다. 창이 여기 하나만 있고 양면창이 아니죠. 이 어, 요런 구조입니다. 그다음에 84B 타입은 아까 배치가 거의 여기 NS가 요렇게 돼 있죠. 북서쪽, 뭐 북동쪽 이런 쪽에 배치가 되어 있고 구조는 근데 천만다행인 게요거는 거실이 그래도 양면 창이에요. 방향은 동남 남서를 끼고 있진 않지만 양면 창이에요. 그럼 북쪽에 양면 창이 있다 하면 자칫 난방비는 더들 수가 있겠습니다. 좀 추울 수 있겠습니다. 북쪽에 양면 창이니까 북동 북서쪽으로 창이 양쪽이 다 하나 있다 소리입니다. 그러네요. 84C 타입은, 구조는 요렇게 포베이죠. 포베인데, 맛동풍은 요렇게만 칩니다. 요, 요 작은 방들은 이쪽은 통풍 같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절반만 판상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포베이 구조에 앞에 원래는 베란다가 요렇게 안 있었겠습니까? 그죠? 요 구조가 실내로 다 들어갔기 때문에 다른 구조보다 약간은 넓을 수 있겠지 않나? 하고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그 다음에 이건 84d 타입 인데요 요것도 역시 양면 창이 아닌 그냥 마 타워형 입니다 창이 하나가 있는 타워형 근데 입지는 그래도 뭐 요쪽에 아까 부전초가 있었거든요 요 자리에 어, 롯데백화점 하고 롯데호텔이 있는 자리고 여기 초등학교가 있었던 그런 구조입니다 어, 뭐요 안쪽에 배치된게 84d 타입 입니다 어, 짧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어 롯데가 들어서는 그 자리는 길지 않은 시간으로 만약에 그냥 막 짧게 한4 5년 살다가 또 다른 데 이사 가야지 그러기에는 제 개인적으로는 뭐 투자 겸 이래가 괜찮아 보여요 근데 주거 공간이라 하면 조금은 쾌적함도 있어야 되고 편안하게 아이들이 이좀 쾌적한 그런 어떤 길이나 이런 걸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게 갖춰져 있는 게 저는 좋은 주거공간이라고 보는데 어 여기는 복잡한 상업지 속에 어찌 보면 상업시설이 들어서야 될 어울릴 그런 도시계획의 자리에 어 기업에서 최대 이윤을 추구하다 보니 아파트를 쏟아부은 그런 자리인가 싶기도 하고요 그래도 브랜드가 부산 사람들이 선호하는 또 롯데 브랜드고, 지금의 부산 장이 조성 지역이 풀리고 나서 굉장히 가파르고 급격하게, 어, 분양, 일반 분양의 프리미엄도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해수동의 어떤 준신축 아파트들이 움직이고 있고, 재건축을 할 그런 단지들은 뭐 이미 날아가고 있고, 뭐 입주를 앞두고 있는 LCT나 이런 데는 뭐 자고 나면 억억 하는 소리가 들리고요. 그리고 내륙의 대장자리들 이런 자리도 기존 준신축이 움직이고 있고 대단지 역세권의 원도심의 좋은 자리로 재개발이 돼서 향후에 어, 대단지에 일류브랜드가 공급될 그런 재개발 지역에 입주권도 날아가고 있습니다. 좋은 자리들은. 어, 부산장이 이렇다 보니 사람들이 한 번씩 상담전화와 가 문의하는 내용들이 너무나 아닌 지역에 가격이 사다 싶어서 소장님 여기 물건 있습니까? 이거 찾습니다.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조금 신중하게 접근해서 나중에 손털 때도 생각해야 됩니다. 투자라는 거는. 부동산 투자는 타이밍이다라는 명언도 있고요. 가는 장에는 모든 게다갈것 같아서 잘안 보여요. 콩깍지가 시기 때문에. 근데 보합이든지 하락장일 때는 못난이와 최고의 물건을 갖고 계신 것은 손털 때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하시고 판단하셔서 아마 일반 분양권은 제가 볼 때는 일단 물량 자체가 450세대밖에 없죠. 거제 이구역 2700세대 정도 일반 분양할 거에 비하면 6분의 1 정도의 물량이에요. 오피스텔을 놔두고 일반 분양 아파트만 치면 그 물량을 만약에 분양을 했다. 분명히 청약 경쟁률은 대박일 거예요. 당첨되시면 지금은 가는 장이기 때문에 분명히 뭐 프리미엄도 어좀 높게 형성이 되지 않겠나 하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잘 선별하셔서 투자하시고요. 당첨되시길 또 기원 드리겠습니다. 어 이렇게 유튜브를 구독을 누르는 건돈 드는 게 아니고 무료거든요. 정보 도움 되시면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해주시면 도움이 된대요. 유튜브에. 언제든지 그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